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뻔뻔한 핵쟁이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계자렉 플레이어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맷단섬에서 총 100명의 플레이어가 다양한 무기와 전략을 이용해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한때 PC방 점유율이 50%까지 올랐던 인기 게임이었지만 불안정한 서버와 무분별한 불법 핵 사용으로 인해 인기는 물론 유저 수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가별 동시접속자 및 판매 순위를 보면 1위가 중국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중국에서 기상천외한 핵들이 개발되고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배그에서 사용되는 핵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SP 핵입니다 ESP 핵은 적의 헤드 위치 및 모션을 확인할 수 있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적의 거리와 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드랍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파밍의 단계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생존 게임에서는 전장의 상황 및 적의 위치 파악이 엄청 중요한데 이런 모든 부분을 핵이 도와준다면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화 원피스에서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 팔이 늘어날 수 있는 루피처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의 팔을 자유자재로 들게 늘릴수 있는 고무고무 핵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팔을 늘려 공중에서 사격을 하거나 유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서 조준 및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상대하기 힘든 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핵은 공중 부양 핵입니다 캐릭터는 물론 자동차를 공중으로 띄워놓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핵입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동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공중에서 적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기상천외하고 어이없는 핵을 사용하는 핵쟁이를 상대로 좌절하지 않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능욕하고 제압해버린 개자렉 유저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유저는 우주하마님입니다. 전판에 솔로로 플레이하면서 핵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우주하마님이 듀오로 큐를 돌리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같은 팀의 말도 안되는 실력을 보고 핵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천천히 지켜보게 됩니다. 대놓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헤드샷으로 적을 학살한 핵쟁이. 보시는 것처럼 핵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거의 패시네 이거 뭐 자동차 타고 따라다니는 패시 어느 순간 어? 핵의 패시 되어버린 우주하마님은 운전기사를 와, 하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핵한테 개고통 받았는데 저 새끼한테 내가 오늘 받은 고통을 다 풀어야겠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명의 순간. Hey. Hey, hey, here, here. 음료수를 이용해 핵쟁이를 해우소 안으로 유인합니다. Here, here, here. Drink, drink. 그리고 팀킬을 하며 참았던 울분을 토합니다 친구들과 배그를 할때한 번씩은 했다는 살려주고 죽이기를 시전합니다 r 어야이 새끼야! h a 라고 살려줘! 영상에서 우주 t a 님의 분노가 느껴 u g 내가 너같은 개 h 석들 때문에 오늘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 a 알아? j 인하게 처참하게 그냥 네 생을 h a z 이제 안살릴거야 어? 꺼져! 개석아 <웃음>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장 밖으로 나왔지만 다른 유저의 총알을 맞고 사망합니다. 아, 아! 두번째로 어, 소개할 유저는 어, 김블루님입니다. 김블루 김블루님과 테스트님의교류를 어, 뭐,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말로는, 핵을 만나게 됩니다. 금부, 마, 안 되는 말도 안되는 샷발로 아, 테스트님이 먼저 그냥, 쓰러집니다. 내 점수대에서는 핵분들을 많이 못 만나거든 여긴 많구나? 그리고 남은 플레이어를 정리하기 위해 뛰어오는 적들을 보며 핵과의 전투를 대비합니다. 핵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 거요? 최대한 근접했을 때 수류탄을 주고 돌진해서.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수류탄을 사용해 두 명의 핵쟁이를 깔끔하게 제압했습니다. 핵쟁이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원래 이렇게 잡아 핵은. 평상적. 세 번째로 소개할 유저는 뜨뜨뜨뜨님입니다. 저 멀리 공중에서 핵쟁이들이 차를 타고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저도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엄청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아야! <목소리> 나 죽이러 온다! 아 네. 착륙하고 다가오는 혁쟁이들을 보고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중합니다. 위협 사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던집니다. 우 세 명이 수류탄에 죽고 나머지 한 명이 저항해 보지만 여유롭게 제압해 버립니다. 핵쟁이 스쿼드를 폭파시키고 환호하는 뜨뜻 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네 번째로 소개할 유저는 더헬 님입니다. 이안 보급품을 제발 챙기기 위해 기도하세요.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인 더헬 님. 제발... 근처에 위협이 될 만한 적은 보이지 않고 보급에서 3쪽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보급 위에 어, 뭐, 뭐, 뭐, 무언가가 뭐, 뭐, 뭐, 보입니다. 침착하게 어? 보급 뭐, 뭐, 뭐, 위에서 뭐야? 아이템을 먹던 핵쟁이를 발견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처치해버리고 시체를 파밍한 뒤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저라면 크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주 쿨하게 대처합니다. 이거 시체에서 총알 먹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소개할 유저는 라건우님입니다. 베지스 대회에서 핵을 사용했었던 BJ 카이저를 잡는 영상입니다. BJ 카이저는 방송 중핵 사용이 걸리지 않도록 온오프 방식으로 핵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일반 유저인 척하려고 수류탄도 던집니다. 총을 쏘고 숨자 에임이 벽을 따라가며 벽에 총알이 박힙니다. 당황해 뇌정지가 온 BJ 카이저는 핵을 오프시켰는지 바로 죽어버립니다. 역시 멍청한 핵쟁이의 최후입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할 유저는 악형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핵쟁이가 아닌 티밍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참 교육하는 영상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사용되는 티밍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 또는 그룹 단위의 유저들이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고 다른 유저들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티밍은 주로 중국 유저들이 많이 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빨간 티를 입고 이내 전술로 일반 유저들을 학살하고 다닙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기본적인 룰을 깨고 일반 유저들을 괴롭히는 행위라 당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핵 이상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티밍을 어떤 식으로 참교육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팀밍 유저를 발견한 악형님이 인벤토리에 있던 빨간 티를 입고 뛰어갑니다. 같은 동맹을 상징하는 빨간 티를 확인하고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는데 중국인들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차량을 세웁니다. 그리고 잠시 서로를 의심을 하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출발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악형님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팀인 유저들이 건물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아이템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악형님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정의구현한 악형님 덕분에 승기당전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번의 영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님과 마린님입니다.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헬퍼를 만나게 되었고 헬퍼 유저들을 상대로 미친 피지컬을 뽐내며 참교육을 시전한 영상입니다. 보이는 카서스 유저가 헬퍼 유저이며 페이커는 빅토르를 픽했습니다. 초반부터 헬퍼는 엄청난 공세를 펼치지만 페이커가 카서스의 큐를 피하면서 같이 압박을 합니다. 영상만 봐서는 누가 헬퍼인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스킬을 피하면서 카서스를 죽이는 이커형님. 카소스의 궁을 막기 위해 Q로 쉴드를 생성하며 빠져나가지만 죽어버립니다. 저 짧은 순간에 저런 생각을 하다니 판단력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헬퍼인 베인을 죽이고 채팅으로 놀리는 마린입니다. 두 프로게이머가 헬퍼를 참교육하면서 헬퍼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퍼 군단의 항복 선언으로 게임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핵쟁이들을 참교육하는 핵킬러들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한편으로 후련한 느낌이 들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핵들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졌습니다. 핵은 일반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고 게임 자체를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사도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핵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